지금 제가 홍콩 갔다 왔어요, 거의. <웃음> 오오오다 이렇게 트니까 당연히 목직하지 와, 정말기는 보도 아니 상당합니다. 우에 이렇게 주을 네, 삽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주 특별한 분 모시고 엄청난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렉터들, 또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너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우리 피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스! 지금 한 6년째 핫토이에서 주력 아이언맨을 위주로 많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TV 정들었던 스튜디오 마지막 여기서 녹화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네. 본인의 그 작품이 나오면 한번 출연하겠다그 네. 약속을 지키시네요. 오늘이 왔네요. 우리 피아님과 코믹스 아이언맨 고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어떤 작품들이 원래 이제 시그니처 작품이신지 고거를 네. 조금 설명드리려고 이미 내 책상 위에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하, 이게 그 유명한 이터널 엠파이어 22. 네, 유명하죠. 아까 그, 그런가요? 나 때문인 줄 알아요? 이제 요 캐릭터가 이터널 엠파이어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컨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투명한 스킨 위에 내부, 이제, 뭐, 메카닉한, 이제, 코어 바디 같은 게 존재하는 이게 메인 흐름이고요. 네네. 이터널 엠파이어 스타일을 그냥 다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이가 하... 두개 들어가니까, 이투 스타일이라고 제가 그냥 부르는 스타일인데, 네. 에어조담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신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게 풀 레진이에요. 아. 미... 이제 코어에다가, 이제 메인 컬러를 칠하고, 이 캐릭터처럼 투명 커버로 아... 제가 씌운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투 스타일 에어조던 원이 되는 거죠. 와총6켤 컬러를 만들었는데 그 강백호 컬러 있죠. 그 검발. 검발. 네. 그거 얘 대표적인 색깔요거 범고래 하셨어요. 파인 그린. 아, 그럼 제가 그 봤던 그 사진들이 다 돌려 막기... 아다 돌려서 <웃음> 그, 돌아다니는 그 유명한 작품. 깔놀리는 아니고요. 네. 유명한 컬러로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렇게 하했어요이 이투 스타일을 핫토이에서 채용을 했다. 지금 홍콩 출신인데, 지금 제가 홍콩 갔다 왔어요, 거의. <웃음> 지금 막, 웬만해선 제가 네. 좀 기다리는데, 아, 네. 전화를 계속, 네. 전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전화 계속 해가지고. 아, <웃음> 왜 이렇게 돌리시나요? 아, 아니, 나 돌릴 뻔 했는데, <웃음> 아, 진짜 마지막 촬영 때 이거 한번 탁 보여드리고 아, 제가 좋죠. 떠나고 싶다. 좋죠. 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잠깐 정리하고, 바로 박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이캐스트 아이언맨인데, 일단 색깔 자체가 그죠? 우리가 보통 MCU 버전의 그 아이언맨과는 음. 굉장히 좀 그쵸. 다릅니다. 어. 네, 일반 버전은 44만 원대였고 우리나라에서 일, 어, 디럭스 버전은 48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진. 더 오리지니스 아... 근본! <웃음> 아이언맨 마크4 갠트리 머신 합본처럼 굉장히 뚱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좀 날씬하긴 하네요. 얘는 이제 조립해서 적층에서 이제 하... 볼륨 있게 만드는 베이스다 보니까 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 자, 실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나옵니다, 나옵니다. 와! 다이캐스트니까 당연히 묵직하지. 조명을 죽여도 죽입니다, 진짜. 예. 이렇게 얼굴 자체도 코믹스스럽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 E2 스타일대로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네, 피부를 감싸듯이 전체적인 지금 뒷판으로 보시면 은 엉덩이부터 목까지 다 감싸고 있는 느낌이고요 상완에는 없는데 전완에도 그렇죠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고 이쪽에 살짝씩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들도 네,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 가동 범위는 뭐 네, 요 정도 움직여지는 무릎 구부림이고요. 플랩들이 뭐 열리고 닫히고 예,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움직임들은 다 된다. 그리고 여기 클리어 파츠 때문에 이 지금 전환 자체가 조금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언맨 보다는 네, 가동 범위가 살짝은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빠지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뺐다 꽂았다 할 때도 이거 딱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얘랑 얘만 붙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요 고리들이 이 본체에 꽂히네요 퀄리티가 이정도 나온 거 보고서 와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겠다 이 생각을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클리어 파츠가 가장 만들어내는데, 불량률도 높고, 재료값도 재료 비싸고, 비싸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 핫토이에서도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 디자인을 좋게 봐주신 것도 되게 좋은데, 네. 저는 제가 만약에 핫토이 대표였다면, 과연 이런 결정을 쉽게 했을까, 이 생각을 좀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지금 이거 아이언맨 내고, 지금 워머신이랑 스텔스 아이언맨까지 냈잖아요. 네. 스텔스 한 번도 나왔죠. 와, 내돈 150만 원. <웃음> 어? 금색 색감도 너무나 예쁘게 네. 잘 빼주셨고 아이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뭔가 하나씩 아머들을 더 덧댄 그 피부를 이제 덧댔다고 뭐 표현하셨는데 네네. 그 피부 자체도 뭔가 이 아이언맨 코믹스 버전을 더막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손 파츠 두쌍 원래 들어가는 것 외에도 이 클리어 파츠가 일반 파츠들로 바뀌는 것도 네네. 구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그 호불호라는 것은 100%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명보다는 불투명으로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상훈나 살다 보니 뭐 이런 비교도 본다, 너. 여기 그러면 은 다른 기믹들이 혹시 있나요? 뒤쪽에 이제 윙 아, 플랩이 플랫, 네, 열려요. 클리어 네, 파츠 플랩이 열리는, 네,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플랩 <웃음> 이게 또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열려서 안에 이런 또 안쪽에 예쁘게 보입니다 제 느낌대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상의에서 네. 최종 결정된 플랩 스타일이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복근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접혔을 때도 전혀 간섭 없게 잘 되고요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그죠? 약간 그 클리어 파츠들이 벌어지면서 구동이 됩니다 뒤로 또 이렇게 돌았을 때는 앞에는 이런 식 와, 아, 일단 본체 구경을 했고요. 디럭스 버전에 들어가 있는 또 베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패대기친. 아마 일반 버전 가신 분들은 요거 디럭스 버전의 베이스를 좀 보시고 또 대리만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쓰이던 요 베이스를 그대로 차용을 한것 같아요. 설명서를 보셔야 되죠. 아, 그러니까요. 야, 이건 다 조리바란 <웃음> 얘기구나, 나보고. 오! 가방에 들었어요. 가방. 네. 마크5 아, 스트 그 케이스처럼 생겼는데 두껍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금 두꺼운 느낌이에요 하... 여러분 여기에 와와 와... 이렇게 이런 거 좋아요 아죠 변신하고 그렇죠 여기 하나씩 꽂히는 거군요 설명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아 차근차근 하시면 은잘 되실 겁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베이스는 본인이 안 하셨죠? 네 맞습니다 <웃음> 아 이렇게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거는 거야 아. 아 그러니까 이거를 뺐네 와 이거 자석으로 굉장히 잘 붙습니다 이렇게 딱 얘네들도 여기 자석 좌석. 자석으로 네. 설명서 자체만 보고 따라 하시면 은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다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우리 뭐겐트리 머신들처럼 얘네들이 네, 이렇게 무빙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구부려줬다가, 펼쳐줬다가, 관절들이 다 있어요, 각각에. 그리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지금 공간들이 좀 보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 놓으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오셔서 함께 또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촬영을 여기서 이제 뜻깊게 생각하는 이 아이언맨을 가지고 음. 같이 이제 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기쁘고. 네. 시간이 지나서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촬영이 되지 않았나. 출연료도 안 드리거든요. 자기 기름값. 어? 드려면... 출연료가 없는 건가요? 예 네, 얘기가 <웃음> 다 마무리하기 전에. 피아님이 뭐또 특별히 뭐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네. 홍진철 작가님이랑 저랑 네. 그리고 이 채널의 주인이신 네. 상우님 셋이 함께 박스에 사인을 해서 제, 제 사인까지요? 아, 그럼... 두 분만 사인하시고 저는 이렇게 아, 네. 따로 있겠습니다. 메모지에다가 사인을 할게요 생각을 해봐도 같이 하는 게 맞고요 한 분께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품을 특별히 우리 피아니기에서 친필 사인이 담긴 거기에 또 우리 제이씨 홍 대표님의 사인까지 같이 들어간 코믹스 아이언맨 버전을 오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필수로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서 그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해주세요. 네 아래 주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닉네임 유튜브 댓글 남긴 닉네임도 꼭좀한번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웃음> 자 그러면은 요 선물 이벤트 소식과 함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제가 <웃음> 좋아요 <웃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내가 네 한채더 갖고 싶다. 뭐지? 빨간색, 어, 거의 하셔도 돼요. 아, 좋아하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두분 감사합니다. <웃음>